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픽스의 유저입니다 그런데 요즘 배드워즈 관련 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전부 로블록스 배드워즈가 장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떤 게임이지 뭐 대충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내가 로블록스 배도워즈 하면 어떻게 될까? 갑니다! 로블록스 배도제즈에 왔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철8개 이제 양털 뭐한 이... 대충... 이 정도고요. 그 16개고요. 배도즈 가격에 딱두배네요하이픽스의배도즈 가격에 딱두배예요 아니 왜, 왜 이때 디코를 보내? 어! 벌써 였어 잠깐만 아, 디코 다파고했는데 벌써 어 아 디코 다 파고 오는데 그럴 수 있어. 아 이제 좀 뒤에 좀 디스코 좀 합시다. 오케이. 자. 야 컵을 하나 빨리 사. 일로 와봐도고 어디갔지? 아저 그린 친구가 죽었나 보네요. 이건 텐빨 같아 뭔가 오. 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 <웃음> 뭐야? 어, 딱 때받았어 뛰고 지나갈게요, 그냥 어, 죽었죠? 방금, 방금 소리 났죠? 지금 리스폰! 그치,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Okay. 아 왜안 부서져? 왜안 부서져? 일단, 갑시다. 오케이. 부서졌고, 나 되게 대기하다가, 네, 바로, 바로 싸워, 바로 싸워. 대충 어떻게 자르긴 자른 것 같은데 잘 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뭐뭐봐봐뭐야뭐뭐뭐뭐뭐뭐뭐뭐 뭐? 어? 저딴 게 있어? 뭐야? 너너너왜 여기 있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얘 철칼이야 왜? 잡았어? 봤어, 대충... 개판이네 이거... 뭐... 뭐... 옷 뭐지? 로블록스에서도 이거... <-fi> 그거네... 칼사면은 그냥... 끝이네... 와... 일로와 못수수 아니 진짜... 잠깐만... 아니... 이 왜... 그... 그... 죠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보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아니! 착착하라고! 아니, 착착하라고! 아, 진짜 점심 나가겠네. 일단은 좀 구조가 만만해 보이죠? 아니, 그만해, 이 미친! <웃음> 만만해 보이진 않죠? 뭐야, 저 미친 거는? 뭐야, 저 미친 거는? 뭐야, 저게? 얘네 둘 싸움을 붙여야 겠어요 둘이 싸우고 그래 지금좀 가면 되겠.. 뭐야 뭐야 뭐야 미친 미친 뭐야 왜 자꾸 날라다녀 뽀뽀 뭐, 뭐 애들이 날라다녀 뭐하는 뭐 게임이지 이게? 어, 저친구는 방어를 이제 나무로 하고 있고요 뭐야 쟤는 왜 자원 벌써 나와? 야! 야 쟤는 왜 자원이 벌써 나와? 이거 대충 보니까 뭐 도끼로 부수면 침대가 빨리 부서지는 것 같거든요? 운다 쟤는 왜 자원이 벌써 나오는 거야? 아저 양털이구나! 남은 나줄 알았네 진짜 이제 모양 때문에 아이 지금 더블리탭하는 버릇대면 지금 이거 오케이, <웃음> 네, 뭐 늦겠지 뭐, 뭐 늦겠지만, 대충 갑시다 두칸씩뛸수 있죠 가고 가고 뭐야 저거 아니 저저저저저저 미친 아이 저, 뭐 이상한걸 많이 해 사람들이 진짜 참뭐 이상한걸 많이 갖고 와요 이게 뭐지? 난왜 빨강색이야? 잠깐만. 아니 진짜 왜이가없 오케이. 옐로우가 어디고? 지금 좀 저거 뭐야? 그린? 그린? 그린 부서졌네. 오케이. 충 빨리 가서 업그레이드를 삽시다 골래골래골래골래골래 음, 일단. 여기 사, 프테션 사! 부숴! 들어가, 일로와! 오케이! 뭐야 한글로 말해? 이러고 있어 지금 지금 지금 오늘 한글로 말이야! 저쟤 젠민이들 진짜 심 퍼플? 내가 퍼플이야? 아난 핑크네? 오케이 어째째 아, 보라? 쟤 보라 아닌데? 뭐야 아 보라 보라 침대 깨졌구나! 아 근데 진짜 보라 핵일수도 있잖아 어? 이놈아, 내가 더 세거든? 어, 이놈아, 팔손네 이건 이제, 블록 클로치 대기하고 있고, 어, 아니네? 아, 가자. 로블록스 배드워즈에서도 클로치란 용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원래 스톤랑 비슷한 거겠지? 뭐야? 뭐야? 뭐야? 어디 임마? 어디 임마? 도가어뭐야뭐핑 뭐. 왜이래!잠깐만 하피보다 심한데요? 어쨌든 죽었어가자오하피보다왜 핑이 이렇게 심한거지? 오 어, 일단 다섯개 팀 제너레이터 이러면 이제 또팀 집에있는거 빨라지죠 다이아아빠는 어떻게 얻어 에메랄드? 알았어 올라가도. 오케이. 그리고, 아마, 있, 살아있죠, 쟤? 나오죠? 나올 거예요, 아마. 오케이, 나왔죠? 이제 제가 태으로 유리합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핑 미치겠네. 어, 핑 때문에 제대로 공부는못 뭐, 넣겠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잘할수 있습니다. 아, 진짜 이거 핑왜 이러지? 한장 하겠네. 야! 아 상점이 안 열려? 야, 이, 이, 이, 이. 뭐야, 쟤, 쟤, 왜, 벌써. 와? 어? 어? 잠깐만, 어?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메카니즘을 파악을 했거든요. 이제 제대로 한번양을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블루가 없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은 이제 블루를 먼저 턴 다음에 다이아 털고 바로 갑시다. 나왔다. 혹시 진짜 뭐하는 놈이야? 도도새? 더블점프를 하는데? 뭐야 뭐야. 심지어 이거 시점은 안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좋아. 일단 가봅시다. 한 점프가 막 포션인데 이거? 오케이. 아, 뭐야? 그거 되 얘가 막아줬네. 일단 사고 봐봐. 이거 점프하면은 무조건 잡는다니까. 막 아, 나 뉴비래 아소문치웠나 오케이, 자, 다시 잡으러 갑시다. 일로와. 여기있죠? 일로와봐. 제가 펜더세 있다. 뭐야? 저거 도망갔지? 죽어? 왜 그러는거야 나한테? 얘또 이거를 제가 예측을 살짝 해봤을 때 이제 그 이거는 이제 스 칼을 이제 뭐라고 해야되냐 살짝 수평? 이라고 해야되나? 그렇게 휘둘러가지고 이제 수직으로는 못 때리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대충 봤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 대충 점프하면서 하면은 이제 때리기가 어려울 거다. 그렇게 추측을 대충하고 있는데,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게 침대죠? 맞는 거 같죠?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진짜 확실히 잘못 때린 거 같긴 하죠. 점프를 하니까? 없었요 제가 이깁니다 이거 오케이. 나 힐같은거 없어? 없나보네요 바로 갑시다 철공도 있지니까? 레드친구 집을 지켜야지 뭐하시는겁니까 레드친구 레드친구 뭐하세요? 집을 지켜야지 야 이거 점프하면 점프가 개사기네 레드친구... 아 레드친구 안녕하세요? 아 누가 철검이에요어쩌라고요 누가 하세요? 이쪽 업계에서는 가죽갑빠가 기본템이에요 올라갈게요 오케이 뭐가 있나이지 뭔가. 잡나보네. 야 도망가지마. 야이 미친. 죽어이마. 그냥 죽어줘봐아 진짜. 야 나도 침대 없다고 네가 내 침대 부쉈잖아. 죽어 그냥. 죽어이마. 야아나가겠 오케이. 어? 두개좋다 하... 아이 저저 저, 미친 진짜 에, 해코래 나보고 네. <웃음> 나 해코.. 나 해코다 했어 나다 나 해코 됐어 <웃음> 레전드네